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나쌤입니다. 안녕하세요 블링오빠입니다. 안녕하세요 임싸입니다 얘가 하거 하지 말랬잖아. 안녕하세요 뷰디입니다. 안녕하세요 르나쌤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블링오빠입니다. 안녕하세요 임싸입니다아 못하겠어요. <웃음> <ruim cerialira> 네, <그치> 네. 네. 감독님 저희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뭔가요? <Hertz> 혹시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를 보신 적 있나요? <웃음> 네. 혹시 그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알고 계시나요? 저는 압니다. 저도 몰라요. 몰라요. 모르시나요? 모르는 사람들이... <웃음> 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3초를 보고 도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보고 왔나요? 이겁니다. 다들 알겠죠? 쉽네. 응? <웃음> 자, 그럼 이제 팀을 나눠볼까요? 여자 대 남자. <웃음> 여자 대 남자! <웃음> 그죠? 너무 끝났어. 출격. 또 내기 말 건데. 내기요. 네, 얼굴에 낙서. 낙서하고 숙내문 가서 놀다 오기. 콜. 콜. 게 플러스 춤까지 출기. 콜. 콜. 본인 본인 이사 계정에 올리기. 네. 이사 계정? <웃음> 스토리로. 스토리로 대신는 스토리로. 네. 콜콜 콜. 콜. 콜.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로 어떻게 하아이폰 X S X, 아. 니안내 폰? <웃음> 아니 아, 니란내폰 <웃음> 다시 <내> 폰 가보 <웃음> 아, 아, 아. 아, 가 아유 내폰아이폰햄폰아아가이 가지 <웃음> 아, 가지 <웃음> 강 갈녀 못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칼. 강강 칼. 나니나는받드 나도 받드가 뭐야? 나는 받은 노프 어? 나는나는 <웃음> 나는? 많이 많이 노프 노프? 나는많은 노프? 나도 받은 나도 나 펜스 시바시바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척추측만증 만 뭐? 척추만증척 정추측기만만증 지? 청추 만증 정수기 만지? <웃음> 아니지? 청... 아씨 청... 왜 저래 진짜 청추 만증 청출어람? <웃음> <웃음> 패스 <웃음> 패스! 창 <웃음> <웃음> 포만도 장 홍년 당화홍 호년 안녕히 세요 여러분. 만 제주도, 오! 제주도, <웃음> 철수세미 열중내비, <웃음> 철수세미열중샷철수세미 한글자식, <웃음> 철수세미 <웃음> 패스 패스 패스, 반달가슴곰, 반달가슴곰, 오, 십전대보탕, 집청소. 집털모, 집전대모탕, 집천대모탈, <웃음> 집전대모탕, 집어반자카파, <웃음> 음, 어어반자카파, 음, 음, 어반자카파 어미, 어반자카파, <웃음> 어미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왔어, 어반자카파. 정. 기. 공이성정기 동. 공. 의. 기. 보. 보. 감. 오 감. 동의보감. 옥. 수. 수. 수. 염. 차. <웃음> 고쿠염장 오. 오. 수. 수. 수. 수. 염. 차. 옥. 수. 수. 수. 염. 차? 불, 빙, 불, 빙, 불, 빙, 불, 비 불, 불, 불, 비, 멋, 불, 비, 염, 암, 암, 호, 암고, 화, 암고가 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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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검찰청 대내검내대내 아, 검찰청 아대대 대검 대검찰청 오!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했는데 저희 훌륭해 좋으신가요 좋습니다. 어른들은 이겨서 좋아요. 어른들은. 타격하셨노 <웃음> <웃음> 입장, 노 입장 맞아? 네. 노장투혼노장투혼 <웃음> <웃음> 노장투혼. <웃음> 소감이 어떠신가요, 젊게 논 소감? <웃음> 저는 항상 젊어서 뭐 똑같이 <웃음> 인사거든요. 와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>, 노 입장 투혼이었으면서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재밌게 노셨으면 뭐. 괜찮... 오케이. <웃음> 네, 됐습니다. 나는 <난> 돈고 <웃음> 빨리 납사고 <낯설고> 싶어. 어, <웃음> 가자. <웃음> 어, 저, 저희가 그때문에 벌칙으로 저희는 얼굴에 낙서를 팀장님께 당한 채로 숙내문에 가서 춤을 추고 인스타 계정에 스토리를 올리면 했죠. 약속 네. 지켜야 돼. 네, 약속을 네. 지켜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지금까지 뷰리 루나 블림 오빠 임사였습니다. <웃음> 안녕. 안녕.